안녕하세요. 초보탈출 영상편집 브이로그 담당 강사 김정환입니다. 어, 이번 시간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촬영한 것들을 가지고 실제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한 과정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음, 제가 이걸 위해서 이제 낮에 운전할 때 이제 창밖을 좀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걸 불러서 편집하는 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거고요 진도를 음, 무리해서 많이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좀 있느냐 면 사실 직접 만나서 강의실에서 진행하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능 하나를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께 서 연습하시고 기능 하나 알려드리고 연습하시고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까지 강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이 메타버스 를 비롯해서 뭐 다른 강의들도 마찬가지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실습은 강사가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기능 하나를 알려드리고 충분히 연습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기능 하나 를 알려드리고 충분히 연습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번에 그러니까 첫번째 시간이였을 겁니다. 첫번째 시간 때 제가 이 캡컷 이라고 하는 앱을 까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만급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생긴 이게 구글 플레이스토어 라고 하는 앱 아이콘이죠. 자 얘를 누릅니다.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뜨게 되고요자 여기에서 위에 보시면 여기 상단 부분에 이렇게 되 있는 부분 이게 검색창이거든요. 검색창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 자리에 손으로 터치를 하신 다음에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만일에 이건 이제 뭐이 수업과는 직접적인 관계없는 가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하긴 한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만일에 내가 좀 키보드 입력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하신다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 모양이 보입니다. 이 마이크가 생각보다 꽤 유용한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성을 인식해서 어 글자를 다 바꿔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전 두개를 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보드로 입력할 때는 여기다가 캡컷 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완성형으로 다가 이렇게 나온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캡컷 이라고 입력하게 을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얘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게 나오지 않는 분들은 이제 키보드에서 검색창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시면 게되 이렇게 캡컷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보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캡컷 동영 이렇게 적혀있죠 자, 얘를 저는 현재 설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기 라고 뜹니다 만일에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열기 라고 뜨는 분들은 현재 캡컷이 설치 되어있다는 얘기인거고요 설치가 되어있지 얘기인 되어 않은 경우는 지금 밑에 것 처럼 이렇게 설치라고 하는 글자가 뜨게 되고 그러면 그 설치라고 하는 글자를 누르고 잠시 기다리시면 와이파이나 또는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실 경우에 이제 그 속도에 따라서 약간 음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몇분 정도 길, 길어야 한 1, 2분 정도일 겁니다 그 정도 시간만 기다리시면 캡컷이라고 하는 앱이 깔리고 깔리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기라고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해당 앱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인정하는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이 마이크를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화면이 바뀌거든요. 그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컷 이렇게. 나오는 결과는 아까랑 동일하죠. 그가니까 이게 음 말이 나온 경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글자를 입력해야 되는 상황에서 키보드나 또는 이제 방금 전 봤던 것처럼 이런 식의 마이크들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개를 누르게 되면 내가 글쎄요 초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 읽는 정도의 느낌으로다가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지간해서는 다 글자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시기 되면 상당히 편하고요 만일 여기 없는데 이런게 없는 상황인데 나는 어쨌든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 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키보드 입력하는 창에서도 보시면 제거는 지금 요 자리에 있는데 지금 이게 비활성화 되어 있는 거는 여기 동일하게 마이크 기능이 여기에도 있고 있다 보니까 이권한 문제 때문에 지금 작동이 안되는건데 일반적으로 문자를 입력하시거나 할 때도 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되고요키보드 에이 마이크의 위치는 이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에 이 자판 있는 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요런데나 요런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잘 찾아보시고 요건 꼭 한번 연습하셔서 익숙해지시면 좋구요 이거는 사실 그 카카오톡이나 이런데서 글자 입력할 때도 동일합니다 잠깐 나와서 보여드릴까요 원래 내용은 아닙니다만 가령 내가 누군가하고 카톡을 주고 받을 때 여기서 지금 보이는 요거를 누르게 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한입니다 지금은 서구문화대학에서 초보 탈출 영상 편집 브이로그 베타버스 강의를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죠 다만 이제 이렇게 들어갈 때 문제점은 뭐냐면 마침표나, 뭐, 물음표나, 이런 식의 문장 부호 그리고 줄바꾸기, 이런 건안 되긴 다만, 어쨌든 이렇게 마이크를 이용하는 것도 연습을 좀 짬짬 해 두시면 되게 평소에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다시 온지 원래 얘기대로 돌아와서, 자, 캡컷 선택하셔서 지금처럼 다 깔고 나면, 물론 뭐좀더 자세하게 이 앱의 소개를 좀 보고 싶으시면 눌러서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어나 이거 깔아놓고 보니까 영 맘에 안들어서 얘 지웠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이 좀 드신다면 여기에 있는 요 제거라고 하는 버튼 누르시게 되면 깔려있는 앱이 지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워버리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일단 다 깔렸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서 열기를 누르셔도 되는데 일단은 이 앱이 어떻게 깔려있는지 좀 보셔야 되니까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홈 버튼 누르고 나가셔서 이첫 화면에는 안 떠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스마트폰에서 앱 화면이라고 그러죠 어 약간 오래된 모델들은 이쪽에 그앱 버튼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점이 아홉 개 찍혀 있는 그런 아이콘을 있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나온 이 특히 삼성 갤럭시 시리즈 핸드폰들은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쓱 밀어 올리면 앱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뒤져 보시면 뒤쪽에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좀 정리를 해놔서 다른 데 옮겨 놨습니다만 이런데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좀 찾기 쉽게 나중에 언제든지 좀볼수 있게 좀 놓고 쓰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면 내가 움직여서 가야 될 앱을 저는 그게 어디에 들어있는지 잠깐 찾아보고요 어, 영상이 들어갔나 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홈 화면이 나옵니다 자꾹 누르고 있으면 잠시 기다리시면 홈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데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이쪽에 따로 빼놓은 게 있는데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를 빼놓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예, 그리고 래서그 빼놓은 거는 지우실 때는 꾹 누르고 있다가 화면에서 여기 보이는 이 삭제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보이는 이 아이콘만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어, 아이콘을 홈 화면에서 배치하거나 홈 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캡컷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작업을 했던 게 있어서 이렇게 좀 프로젝트가 남아 있는데 이거 일단 삭제를 좀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나올 때 요거 화면 나오기 전에 음그 권한 설정해주는 거에 관해서 아마 몇번그 다음에 약관 동의하는 화면이 나올텐데 그건 눌러서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먼저 하셔야 될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요거 요게 이제 설정 버튼인데 얘를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설정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다른 건숨대시고 아무것도 없고요딱 하나만 여기 지금 보면 기본 엔딩 추가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저는 현재 위주로 꺼져있고요 여러분들 얘가 다 켜져있을 거예요 켜져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요런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얘가 뭐냐면, 흔히 워터마크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영상 한쪽에, 또는 영상 시작하는 앞부분이나, 아니, 끝나는 뒷부분에, 캡컷이라고 하는 앱에 대한 광고하는 그런 스티커처럼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는 그런 걸 이제 기본 엔딩이라고 되어, 이, 여기서 표시를 하는데, 요건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끄기 위해서 얘를 한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를 좀 보시면, 얼핏 보기에는 마치 얘를 눌러야 될것 같지만, 얘를 누르면 안 꺼지고 계속 켜져 있는 거고요 밑에는 있 취소를 누르셔야 그 기본 엔딩 추가 꺼집니다 그래서 얘를 취소를 누르신 다음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요 됐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엑스페셜를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이걸 실행하기 전에 이 연습을 하기 전에 이 캡컷에 대한 얘기를 좀 약간 좀 할게요. 캡컷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동영상 편집 앱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앱이라고 부르죠. 어 그런데 음 뭐이 앱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중국에서 만든 앱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산 이 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전자책 문제 때문에 제가 전자책 관련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어 전자책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나온 게 있어서 하나를 일단 중고로 다 테스트 삼아서 한개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건데 요건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화면 액정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어 이것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산 스마트폰 불안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건뭐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니까 제가 뭐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참고 삼아서 알아서 줄건 얘는 중국에서 만든 이 서비스 앱이고요 이거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국산 앱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틱톡이라고 하는 앱이 있죠 그거는 이 얘처럼 동영상을 만드는 앱은 아니고. 짧은 10몇초20몇초 정도씩 아주 짧은 길이에 동영상을 찍어서 재미있게 사람들이 돌려보는 그런 앱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제 중국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최근에 특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이런 이 무역 갈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말이 좀 많았는데 예, 그거는 그냥 참고로 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그 다음에 화면 구성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새 프로젝트라고 하는 얘가 우리가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버튼입니다 물론 음, 우리도 이제 나중에 작업을 할때 얘를 눌러서 새로운 동영상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좀 보시는 이쪽에 아까 제가 여기 뭐 하나 더 지웠는데 내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이 자리에 리스트로 되게 쭉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 작업 중인 거 언제든지 누르게 되면 걔 다시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여기 편집이 있고요 템플릿이 있고 알림이 있고 다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앱을 얘기할 때 전부 다 이제 그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원가입 안해도 돼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중국산 프로그램들 중국산 앱들의 어떤 보안 문제 때문에 좀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굳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사용하는 지장이 없으니까 회원가입하지 않고 쓰실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는 알림하고 나라고 하는 요 아이콘은 우리가 쓸 일이 없습니다. 이건 회원가입을 한 이후에 활성화 돼서 이렇게 쓸수 있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쓸일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건여기는 편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방법도 짤막하게 보여 드릴 겁니다. 이 템플릿은 어떤 느낌이냐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 영상 자료에 그 내가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만 바꿔치기 해서 넣으면 내가 특별하게 편집을 하지 않아도 하나의 완성된 되게 나름 뭐 볼만한 그럴듯한 그런 영상을 만들어 주는 기능이 이제 템플릿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잠깐 템플릿 기능을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어, 영상을 일단 좀 멈춰 놓으시고요 그리고 좀 충분히 좀 연습을 하신 다음에 다시 또 보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우리가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이 영상 링크를 올려드리기도 하니까 그 영상 링크를 다시 보기를 하시면서 연습을 좀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템플릿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템플릿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 에는뭐 보면 뭐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어이 캡컷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영상입니다. 그럼 이제 영상 방식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용만 바꿔치기하면 내가 따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고요. 쭉 보시다가 좀 재밌어 보인다 싶은 거를 한번 누르시면 돼요. 저는 6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거를 자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이 템플릿 사용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요. 이거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래쪽에 여기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색상의 점으로 표시된 클립에 같은 사진 또는 동영상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기 지금 아래 보이는 요거, 요거 요거 요세개에 각각 클립 하나씩 넣어 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얘는 인물사진 이 샘플 다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물사진 갖고 작업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음 제가 예전에 찍어놨던 것들 중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위에 모두가 있고요 동영상이 있고 사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진으로 작업하는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사진을 찾아보겠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면, 제 얼굴만 나온, 자, 이 사진을 한개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를 터치를 하게 되면, 왜또 똑같은 게 들어갔지?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하나, 아.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선택되는 건가? 그냥, 이렇게 되고 끝나는 건가 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개가 따로따로 돌아가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가 않은가 보네요. 한번 플레이를 한번 눌러볼까요? 음, 그림을 알아서 그려주는군요. 펄, 절 이렇게 바꿔주네요. 사진 한장 가지고 이렇게 예, 전혀 다른 느낌을 만들어주는 이런 겁니다. 재밌죠? 자 여기서 맘에 들면 맘에 안 들면 그냥 여기 아래쪽에 있는 뒤로가기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있는 뒤로가기 버튼 누르시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제 빠져나가는 거고요. 맘에 들면 여기에 있는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돼요. 한번 내보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아래쪽에 보세요. 뭐라 나오느냐 면 아래쪽에 워터마크 없이 내보내기가 있고요 내보내기가 있어요. 그냥 내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워터마크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워터마크 없이 내보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뺑 돌아서 100%가 차게 되면 작업이 끝난 거고요그 다음에 나오는 이 화면은 뭐냐면 광고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캡컷이라고 하는 앱 자체가 우리가 무료로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돈을 내고 사용한 게 아니다 보니까, 예, 이렇게 광고를 넣어서, 예, 이 수익을 좀 올리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틱톡이라 설치하게 되면 아마 틱톡에서 그 캡컷에다가 광고를 좀 집어넣는 형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설치할 필요 없으니까, 뒤로 가기 눌러버리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위에 있는, 여기에는 요 완료, 요 버튼 누르시면 돼요. 요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시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빠져 나가서 갤러리를 들어가서 보시면 자, 앨범에서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 카메라 부분에 이렇게 유라고 되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뭐 하나 멋지게 만들어줬네요. 이렇게 완성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자,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탭, 플릿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누르시고, 이번에는, 한번 좀 볼까요? 얘는 뭔지? 오, 뭔가 좀 그런 뜻이 보이네요. 그럼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역시 똑같죠? 템플릿 사용이라고 하는 이 버튼 누르시고요. 그랬더니 뭐랬냐면 어, 같은 색상으로 표시된 클립에 같은 사진 또는 동영상을 사용한답니다. 그럼 이번에도 사진을 한장 이건 전신 사진이 들어가중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샘플도 전신 사진이었던 거 보니까 저는 아니고 예, 찍어놓은 것 중에 떨림의 사진이 있어서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택하셨으면 여기 보이는 다음, 얘를 누르게 되면 한번 눌러 볼까요? 여기 있는 요 버튼이 플레이 버튼입니다. 그래서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실 이게 좀 자세히 보시면, 자 어쨌든 이렇게 작업이 되면 작업은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가장 크게 생각하실 건요번에 배우신 거는 딴건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템플릿을 이용했던 거 아래쪽에서 요 화면이었는데 예,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이거 템플릿을 눌러서 여기에는 템플릿 중에서 원하는 걸 누르게 되면 뭐인지볼수 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이행기입니다 쓰고 싶으면 여기서 역시 템플릿 사용 누르시고요. 누르시고 어 클립은 딸 하나만 있으면 니다 여기서 저는 육아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했고요. 다음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한번 플레이해 볼까요? 이렇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이미지에서 인물만 따고 그 다음에 배경은 원래 있던 다른 걸 불러와서 이렇게 합성을 해주는 형식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면 역시 내보내기를 누르면 되겠죠 전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취소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X 스시션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프로젝트 저장할까요? 이거 뭐 프로젝트 쓸일 없을 것 같아서 저장하지 않고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 누르게 되면 음. 빠져나가는 거죠 또 다른거 한번 볼까요? 이건 뭔지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얼굴 변형 같은 거네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걸 렇 눌러서 여기서 템플릿 사용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눌러서 어 사진 한 장만 선택해주면 된답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선택해준 다음에, 다음, 플레이 음, 이렇게 바꿔주네요. 음, 재밌게 만들어 주네요. 그럼 맘에 들면 역시 여기에는 내보내기 누르면 되겠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터마크 없이 내보내기 누르시고 끝났으면 뒤로가기 한번 누르시고 완료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가게 되면 언제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일단 지금 현재 제가 세 개의 템플릿 이용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편집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편집이 있고요, 템플릿이 있어요. 현재 여기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게 내가 템플릿을 이용해서 영상 만든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게지 모두 여섯 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세개 밖에 안데왜 여섯 개냐 이전에 오늘 이 강의하기 이전에 제가 템플릿을 이용해서 영상 편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가장 최근에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시간의 역순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내용들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보여주죠 이렇게 만들었던 거래요 확인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면 또 혹시 이거 내보내기 눌러서 예, 저장하실 수도 있고 다만 이거는 주의하실 건 뭐냐면 어, 무조건 영상을 내보내실 필요는 없는 게 내가 작업했던 거라고 한다면 내가 버리지 않았으면 갤러리에 이제 해당 영상이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웠는데 아이고 다시 쓰고 싶은데 그러면 굳이 그 템플릿 찾아서 거기에 썼던 사진 다시 찾아서 이러실 필요 없이 이렇게 템플릿 눌러서 이거 눌러서 여기에서 위아래를 움직여서 위나 아래를 움직여가면서 리스트 확인해 보시고 그중에서 내가 원하던 게 있으면 그것만 눌러서 다시 한번 내보내기만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만일에 어, 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쓸 거야 그런 것들은 이 자리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점세 개가 붙어 있죠. 이게 메뉴거든요. 위에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메뉴 버튼을 누르신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보면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름 방 변경. 뭐 이름 바꿀 수도 있고 복사, 똑같은 거한게 복사하는 기능이에요 똑같은 템플릿을 가지고 사진을 바꿔치기 해서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든지 이럴 때 이제 쓸수 있는 기능이 복사고요 필요 없으면 삭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차례대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나는 얘를 이름 변경하겠어 그러면 페인팅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뭐 어, 재미 라고 써 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었느냐 복사가 있었어요 복사 누르게 되면 똑같은 게 하나가 이름 뒤에 복사라고 붙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도 이름을 변경 눌러서 재미2라고 써줘 볼까요? 이러면 또두 개가 만들어진 거겠죠. 이런 식으로 수정하실 수도 있고 어, 난 이거 이제 필요없어. 이거 둘다 필요없어. 그러면 각각 이거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그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수정하고 싶은데 그림 바꿔서 딴 걸로 다 바꿔서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한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면 누르고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여기 한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얘를 한번 더 누르시게 되면 편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교체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사진 선택하시고요 교체 그 다음에 두번째 것도 바꿔주고 싶어. 그러면 또 교체 눌러서 이번에는 음. 이런걸 다 바꿔주고싶어. 그 다음에 교체. 그 다음에 바뀐거 보이시죠?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음? 사진이 하나만 바뀌었나? 어쨌든, 요렇게 작업을 하시고 맘에 들면 내보내기 누르시면 되는 거였고요. 자, 요게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영상 편집하는 방법이었고요. 요거 연습하는 시간을 좀 필요하니까 각자 지금부터 연습을 한 30분 정도 예,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음, 연습하시는 동안에 잘안 되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이 채팅창에다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그 본인 컴퓨터 화면에서 마이크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마이크가 활성화가 돼서 어,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로 다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는 거는 제가 이 지금 보시는이 영상이 아니라 그 메타버스 강의실 안에 있는 어, 제 아이콘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연습하는 시간을 한 2, 30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리고요 쉬는 시간을 포함해서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분정도 연습하시면서 질문 좀 하시고 그런 이후에 다시 음, 두 번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